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저는 중3때부터 노래를 즐겨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2옥타블 라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러다 고2때부터 21살때까지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며 여러 선생님들을 접했지만 그래도 2옥타블 라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고음을 내지 못하는 바리톤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27살까지 작곡에 매진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다 운명적인 사람을 한명 만나게 되고 드디어 고음이 뚫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대를 접지시켜야 한다 소리를 뒤로 보내주는 느낌이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목에 담이 걸려가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노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냐고 묻는다면 피혈근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음 가성은 윤상갑상근이 만들어주지만 그 고음 가성을 진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피혈근이거든요 자 그럼 발성근육 3대장 시리즈 제 2탄 피혈근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혈근은 피혈 연골에 붙어있는 각종 근육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보통 보컬 트레이닝에서 말하는 피혈근은 원래 V자로 떨어져 있는 성대를 11자로 모아서 접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측윤상피혈근과 내피혈근을 말합니다. 일단 윤상갑상근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성대가 벌어지면서 가성이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벌어지는 성대를 모아주는 혹은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피얼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피얼근을 사용하는 느낌을 가르쳐주기 위한 수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리를 모아주어라. 소리를 뒤로 당겨주어라. 소리가 퍼지지 않게 동그랗게 만들어라. 동그랗게 링한 사운드를 만들어라. 소리를 뾰족하게 바늘구멍에 넣는다고 생각해라. 뒷목에 힘을 주어라. 소리를 아래로 눌러주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성대를 접지시켜 주어라. 성대를 모아 주어라. 성대를 붙여 주어라. 성대를 내전시켜 주어라. 성대를 접촉시켜 주어라. 이 모든 말들이 전부 같은 뜻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벨칸토 발성법 그 원리와 실천의 저자 코르넬리우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성을 연습한다는 건 윤상갑상근을 조절하는 연습이 아니라 각 피얼근을 조절하는 연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상갑상근은 단지 성대를 늘어나게 해주어서 가성으로 된 고음을 만들어 주는 거지. 두성, 즉 진성을 만들어 주는 건 피얼근이 하는 거다. 라는 거죠. 가성이 두성이 되고 두성이 믹스보이스가 되는 거다. 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죠. 그 말을 한번 자세히 풀어 볼게요. 첫 번째 가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대를 벌려 주거나. <웃음> 너무 높은 위치이거나 이런 잘못된 가성이 아니라 우선 목열기와 후두 고정이 된 상태에서 고음과 가성을 만드는 근육인 윤상갑상근을 이용해서 성대를 충분히 늘려주고 모든 쓸데없는 힘들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성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두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성을 피혈근을 컨트롤하여 성대를 가볍게 붙여주어서 가성을 두성으로 만들어주어라 라고 할수 있겠죠 세 번째 믹스보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성에서 피혈근을 좀더잘 컨트롤하여 성대를 좀더 붙여주어서 믹스보이스를 만들어라 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 피혈근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혈근을 과하게 사용해서 너무 단단한 목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윤상갑상근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늘어난 성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윤상갑상근과 피혈근의 밸런스를 잘 잡아가며 감을 익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목열기와 후두고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피혈근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목열기와 후두고정을 포함해서 실습에 관련된 영상도 곧 올릴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또한 이 피혈근은 발음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여기 자음과 모음의 비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리는 사실 노이즈와 사운드가 합쳐진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노이즈는 이렇게 음이 발생하지 않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소리를 말하고요 사운드는 아에이 오우 이렇게 음이 발생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소리를 말합니다. 성대가 덜 모여서 바람이 더 많이 섞일수록 노이즈의 비율은 높아지게 되고 사운드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 공명강에서 발음을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주어도 발음이 조금 흐릿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많이 섞이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흐릿하게 들리는 걸알수 있죠. 반대로 성대가 잘 모여서 바람이 새지 않을수록 노이즈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사운드의 비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 바람이 섞여 있을 때보다 발음이 더욱 정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발음을 좀 대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들리죠 바람 소리가 섞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발음만 잘 교정해 주어도 보컬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라는 말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피혈근은 평소 V자로 벌어져 있는 성대를 11자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혈근의 적절한 사용, 즉 적절한 성대 접촉이 고음과 안정된 발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피혈근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가성이 두성이 되고 두성이 믹스 보이스가 되는 거다 라는 말은 말만 쉽다 목열기와 후두 고정이 된 상태에서 늘어난 성대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즉 윤상갑상근이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피혈근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이 감각을 익히는 게 핵심이다 세 번째로 피혈근 조절 즉 성대 접촉 조절을 통해 발음의 흐릿함과 뚜렷함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결국 발음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정확한 발음은 공명강에서 특히 인두강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윤상갑상근과 피혈근을 거쳐서 만들어진 두 성은 윤상갑상근이 갑상피혈근보다 우세한 상태 영어로는 크리코사이로이드 도미넌트 줄여서 CTD라고 부릅니다. 보통 CTD 보이스, CTD 사운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문제야 문제 세상 속에 똑같사람 또는 발라드의 벌스 부분도 CTD 보이스가 많고요. 리 하지 못한 말들마저 얘기해요 산들 바람이 감싸줄 때 이렇게 마주 앉아 이별에 대해 보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단단하고 파워풀한 소리는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요? 저음과 단단한 소리를 담당하는 갑상피열근의 비율이 높아지면 되는데요. 발성근육 3대장 시리즈 제3탄. 저음과 단단한 소리를 담당하는 갑상피열근 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용록막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